여기 객체가 있습니다. 네임의 속성이 존재한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여러분은 조건문을 사용할 겁니다.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노네임을 기본값으로 쓰고 값이 있다면 그 값을 쓰면 되겠죠. 위와 똑같은 코드를 한 줄로 적고 싶다면 이렇게 오화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. 오화 연산자는 첫 번째 값이 존재하면 이 값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값을 리턴합니다. 이번에는 age 값이 19보다 크면 운전 가능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리턴하고 싶어요. 이걸 한 줄로 쓰려면 end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. end 연산자는 두 개의 값이 모두 참이면 마지막 값을 리턴해요.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면 false를 리턴합니다. 오아 연산자는 기본 값을 지정할 때 많이 쓰고 end 연산자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건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